안녕하십니까 유치권 콜롬버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실제적으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들을 낙찰 받아서 유치권을 푸는 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 법원으로부터 결정받은 인도명령이 2000건이 넘습니다 여러분 인도명령이 뭡니까? 유치권자한테 경매로 낙찰된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법원의 명령이죠. 지금은 나라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는 물건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저도 현역으로 실제 투자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해원들을 지도하는 슬로건은 여기 와서 돈을 벌지 못하면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강의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는데 돈을 벌지 못하면 입으로만 하는 강의, 죽은 강의입니다. 정말 제대로 배우고 노력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만 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회원들 중에서도 자, 배운 대로, 강의 들은 대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돈을 벌어갑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철저하게 경험의 바탕을 둔 것으로 바로바로 바로 지금 당면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서 돈을 제대로 번다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대해서 내용과 계획은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 강의는 유치권 신고된 토지 합의만으로 순수익 1억 받은 특수경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는 작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 그러니까 작은 희생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것을 그 경제의 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유치권 법정지상권 투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건에 따라 가지고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물건을 투자해서 바로 수익을 올리는 특수 경매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물건은 충주시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이 물건을 해설하기 전에 그 특징이 뭐냐 음, 이 물건의 최저가격은 7억 6 5 10만 3천원 이죠 그 입찰 보증금이 7 651만 3 0 0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7천 6백 51만 300원의 입찰 보증금을 걸고 한 2-3개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비용을 제하고 이게 순수익만 1억 원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타경 2182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여기 위에는 건물이 5층짜리 빌라가 4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땅그 밑에 있는 땅만 1,519.5 평이고 지금 경매는 이 땅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1억 9,547만 4천원 최저 매각가격 7억 6 5 10만 3천원 인데 어이 저기 최저가 라고 써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예, 사건의 진행에 따른 최저가 하고 틀리죠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최저가는 9억 5천 6백 37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오른편 보기 에 오른편에 최저가는 7억 6천 5백 10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니고 당시에 충주지원 같은 경우에 경매를 하루에 두번 했습니다. 아침에 10시에 하고 오후 3시에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의 첫 경매는 11억 9,500에 시작을 했죠. 그래 한번 유찰돼서 9억 5,637만 9천 원이 됐는데, 아침 10시 경매에는 9억 5,637만 9천 원으로 경매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경매는 거기서 또 20% 줄어든 가격이 7억 6,510만 3천 원으로 경매를 했습니다. 어, 땅이 1520평 이죠 이 부분만 경매를 하고 이 지상에 있는 건물 5층 짜리 빌라 4개 동은 음, 경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 현장 어, 답사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국에 이렇게 짓다가만 빌라 이 짓다가만 빌라가 경매 나오는 것 중에서 어, 군 소재지 혹은 시 소재지에 있는 것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아, 한, 그건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어, 이거 저희가 다 봤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지만 경매를 하죠. 그럼 그 후에 건물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사, 어, 대부분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 건물만 경매를, 안 건물을 경매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만 경매하면서 건물 처리는 어떻게 하나 하고 못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자이 사건의 건물은 토지는 2015년 2월 26일 장원신협비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같은 날 지상권도 설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에 관한 착공계는 2017년 9월 5일 중주시청에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5년 2월 26일에는 아무런 건축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등기부를 집약한 그런 음, 파일이 지금 보이죠 근저당권 장원 신협에서 6억 5천만원 2015년 2월 6일 같은 날 지상권 설정도 했습니다 지상권 설정은 2045년 2월 26일까지 3 0년자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매각에서 제외되는 자맨 오른쪽 하단을 보십시오 주의사항입니다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을 위해서 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또 유치권 여지도 있다 2019년 10월 4일 주식회사 삼정산업개발이 어, 6,860만 4천원의 유치권 신고를 했고 또 엘림종합건설에서 32억 5천만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채권자자공원신용협동조합에서 2022년 1월 22일 낸 물건은 채무자에게 유치권 신고인이 주식회사 엘림 종합건설 작성해서 유치권 보기 각서를 냈다고 각서가 제출되어 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유치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확정 짓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탕에 나타난 대법원 2003다 29043 지장물 철거 사건의 판결 요지를 보면은 민법 366조에 규정된 법정지상권은 자 법정지상권은 민법 366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이둘 중에 하나가 경매가 되면 은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그 지상의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이게 우리가 보기에 우리 관점적으로 볼때 독립된 건물로 볼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또 종류가 외형상에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집에 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지하를 갔다가 굉장히 많이 파더라. 그럼 지하를 한 300평을 판다. 아, 그러면은 지하를 파고서 지하 1층, 2층 이렇게 뒀다 하면 여기 대부분에 뭐엇 어떤 건물이 들어가겠습니까? 아 여기는 상업용 건물이 들어가야겠다 알 수가 있죠. 그 지하를 판그 면적 300평 300평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이 법정지상권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건의 토지 같은 경우에 어, 2015년 2월 26일날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아무런 건축 행위가 없었습니다. 착공 계를 안 내서니까 건축 행위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건물을 건축, 건축을 하는데. 착공계를 내고 건축을 시작하겠습니까? 착공계 내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건축을 시작하겠습니까? 착공계 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법률의 법의 제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을 건물대로 소유가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2015년 2월 26일 근자당 설정하고 지상권 설정할 때는 토지만 있었고 건물은 전혀 없었다. 그럼 법정지상권 얘기할 그런 케이스가 됩니까? 아니 케이스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성립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낫게 될는지 잠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가령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이다 하게 될것 같으면 이 토지를 낙찰을 받더라도 30년 동안 지료밖에못 받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 같으면 바로 건물 철거 소송에 들어갑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내 토지를 돌려다오 하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럼 판결이 났습니다. 건물 건물을 철거하라. 토지를 원고에게 낙찰인이죠 원고에 게 인도하라 하는 판결이 났다 그러면 건물 철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이 건물을 갖다 가진 사람의 부당이득금 이 토지를 남의 토지를 가지고 이 재판하는 기간 동안에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있겠죠 자이 부당이득금은 계속 발생을 이 부당이득금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럼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건물 철거 판결된 건물을 누가 사겠어요? 사봤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돈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살 사람이 없으면 누가 사게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이런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있느냐? 유치권에 관해서는 2011년 5월 13일 대법원에서 2010마 1544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채권담보 수단에 불과하지만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어떤 요건이 전부 충족된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뭐, 뒤에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 무슨 소리냐. 어, 이근저당권 설정하는데, 엘림종합건설이 유치권 포기각서를 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치권 포기각서 쓰면은,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다. 이게 유효하다. 그럼 유치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치권이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2 007마 98 부동산 인도 변경 사건에서 어, 건물 공사에 관하여서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시급인은 시공자입니다.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은자 이렇게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자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이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도 할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서 생긴 것이 아니므로 공사금 채권에기해서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우리는 토지만 낙자를 받았습니다. 그 건물은 낙찰 받지 않았죠. 그러면 공사는 어디에 대해서 했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했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했습니까? 아마 한 3, 40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이 공사대금이. 근데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 주인이 내땅 쓰겠다니까 땅 비워달라고 하게 되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할때 그걸 갖다 내가 꼭 사야 되는 물건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런 이제 상속된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이 땅을 갖다가 꼭, 꼭 낙찰을 받아야 돼요 그건 자기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사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한 3, 4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사가지고서 그 건물을 철거한다면 공사 공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생산과 달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서로서로 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걸 낙찰받은 이유도 바로 그런,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주원 DNA 주식회사. 낙찰 받은 회사인데 여기 이 대표가 어 아주 경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공사업자한테 물어봐라 설거 소송을 해 가지고 몸땅 건물까지 경매를 할까 아니면 은이 땅을 갖다가 공사하고 있는 당신한테 돈을 넘겨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사업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에이 모르겠다 한 몇십억 날려버리자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공사비가 3,40억 들어갔습니다. 은행 대출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자, 토지에 대해서 은행 장원 신협에 5억 대출 받은 걸로 경매가 지금 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아 그러면은, 이 토지를 건축업자한테 넘겨주게 되면, 지금 다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는 토지와 건물 두 개를 다 가지고, 한 3,40억 정도는 대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돈 별로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분양하게 되면은 자, 이게 전부 한 40세대 정도 되죠. 한 2억에 분양하면 한 80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갖다 안살 이유가 없죠. 우리는 지금 7,600만 원의 입찰 보증금만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업자가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땅나 우리 주십시오. 우리 주시면 우리가 살아가지고서 뭐 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요. 자,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대출을 받아라. 그러면은, 어, 이 얘기 하자마자 이제 다니면서, 어, 대출 받는 거 알아보러 다닙니다.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대출을 해, 안 해주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액만 나오면 그 가액 한도내에서 대출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는 7,600만 원의 현금만 들어 났는데은행에 입찰 보증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사업자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우리 땅을 인수하고 우리 조건이 뭐 이렇게 무리한 조건 하면 안 됩니다. 이게이 사람 목을 딱 잡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평생 먹고 살 돈을 갖다가 벗겨야 되겠다. 아이고 이 사람은 한 40억 날라가는데 내가 한 1, 20억 뺏어 먹자 하면 얘기가 안 돼요. 그건 위인이 아닙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는 얘기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7,600 들어가고 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났다 그러면은 그 비용 빼고 우리한테 1억만 이익을 다워. 그러면 당신한테 몽땅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7,600만 원 보증금을 법원에 걸어 놓고 한 2, 3개월, 한 2, 3개월 안에 1억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국에 어,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그 어, 구청이나 시청, 어, 이런 지방에 있는 이, 이런 빌라들 짓다 만 것들이 경매나오면그반 이상은 제가 다 삽니다. 사는데 이거 살려면은 법정지상권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유치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제 아무리 제가 유치권, 법정, 지사권 잘 푼다고 하더라도 법정, 지사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고 또그 다음에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여기 에는 내가 이걸 한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내가 인수한다 하더라도 분양이 잘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할수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분양을 잘 해가지고서 우리한테 1억 어, 나쁜 말로 하면 뺏기지 않았어요? 좋은 말로 하면은 그냥 그 비용으로 준 것이고 이거 보충하고 어,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